아니에요, 이거? 근데 궁금하긴 하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 아 그래요? 우리 궁금한 앙시씨를 위해서 제가 또 <웃음> 특별히 준비했죠 짜잔~~ 선무야자 <웃음> 이번에 플레이해볼 게임은 비즈다 클리너 피트 <웃음> <웃음> 오늘도 특별하신 게스트분 안코씨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코씨 안녕하세요 <웃음> 특별한 앵코입니다 아주 예전부터 안코씨랑 같이 합방을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닿아서 같이 청소를 하게 됐네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워요 자 이번에 해볼 맵은 볼링입니다 오늘 안코씨랑 오붓하게 볼링장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맵을 골랐어요 오늘 같이 열심히 청소해봅시다 나도 하이, 굉장히 건, 건장한 건 남정네 모습이네요. 오, 수염도 덥도록 하고, 오, 오, 오, 오. 진정 좀 아, 해. 잠깐만, <웃음> 머리카락은 많은가요? 저? 어, 아니 대머리예요. 어, 왜? 늙었어요. 심지어... 게임하면. 아니, 왜? 항상 대머리고 <웃음> 수염만 많은 거야. 아래쪽엔 허리 많은데, 어? 위쪽에 항상 없어요. 아니, 아, 야, 네, 말을 네, 그렇게 네, 하면 네. 어떻게 해? 아! <웃음> 아~~ 야구.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야구. 자 여기가 야구. 오늘 같이 청소할 볼링장입니다 와 아... 멋진.. 아니 볼링장이 원래 이렇게 영화관처럼 생겼나? 뒤쪽에 약간 관중석이랍시고 만든거 같은데요 신기하다 오 뭐, 여기 핸드건 영화관인가? 있어 뺑뺑뺑뺑뺑 어! 어! 어! 어! 어! <웃음> 리액션 <맞는> 뭐야? 안는척 <웃음> 해줘야죠 아 완전 귀여워 응. 이거 공이에요 이거 빈드네. 공이야 약간 마녀 구슬처럼 생겼는데? 어 던져봐 이 키가 던지는거거든? 그냥 앞으로 어어 어. 아, 다시 다시! 야 핫! 오오오오! 아와 와! 아! 와, 와, 나이스! 아나진행했나좀 치네 어 근데 여기 맵 진짜 잘 만들었다 자 일단 예! 볼링장은 그렇다치고 이제 청소를 으 <웃음> 여기에 소강로가 있네요 아. 오, 사라졌어. 난로가 아니었군요. 자, 오. 높게 들어요. 높게. 높게. 그렇지. 천장. 어, 완전 아. 높아, 완전 높아. 아, 아니, 빗나갔 에이... 아, 그래도 에이... 들어가진 에이... 판정이네. <웃음> 자. 음. 쓰레기를 다 치웠으면은, 이제, 주변이 피바다가 돼 있잖아요. 네. 이렇게 대걸레 이렇게 빨아가지고. 네. 아! 범인은, 안코 오, 진짜 뿜. 내가 죽였나? 이게 <웃음> 어깨빵을 하면은 일정 확률로 죽거든요. 어, 어 이제 안코 씨 혼자서 청소해야 될줄 알았죠. 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짜잔. 자 상호작용. 그렇지. 우와 자 집어서 내려놔. 푹. 아니 좀 평탄한 곳에 이렇게 각진 곳 말고 이렇게 평탄한, 곳에? 봐요. 어, 이렇게 평탄한 오, 곳에다가 놓고. 예. 자 대걸레 1번으로 대걸레를 꺼낸 다음에. 어! <웃음> <웃음> 죽어! 죽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죄송! 해요무서네 어? 어? 어? 오야 다행히 불 붙여서 안 나오네 아 가끔씩 쓰레기가 또 나오거든요 오 저거 다이너마이트 아니에요 이거? <웃음> 맞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 이것도 소각로에 같이 태워버리면은 정말 큰일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어떡해? 넣어줘서 버리시면 어. 됩니다 그럼 불이 안아 붙어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하지만 어떻게 되나아 그래요? 우리 궁금한 왕코 씨를 위해서 제가 또 <웃음> 특별히 준비했죠. <웃음> 기다려 보십시오. 이쇽쇽쇽쇽쇽쇽 쇽. 짜잔! 선물. 잠깐만. 아, 나 모르고 디코를 꺼버렸어. 안고씨 어, 죄송해요. 아, 제가 모르고 디콜 나가버렸어요. 하하하하. <웃음> 그니까요. 아, 뭔가 엄청난 걸 보여주시려고 응. 일부러 나가셨나 했어요. 하하하하. 아, 그리고 맵을 조금만 둘러보죠. 네. 여기가 볼링장인데, 어, 다른 곳도 음. 있어요. 여기가 아마 볼링장에서 양말 팔잖아요. 양말이랑 신발.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폭탄이 왜 있냐? 오. Wow. 이거 한번 터지면 있고. 연쇄 폭발로 여기 진짜 개난장판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오 여기서도 약한가? <목소리> 계산하는 <목소리> 곳인가봐요 여기가. 어 이거 내꺼 내포. <목소리> 이건 뭐지? 대박. 허어? <목소리> <목소리> 아 팝콘 기계는 기계인가봐 대박. 와. 어 대박 오, 열렸어, 진짜. 썸다. 캐러멜 팝콘인가? <목소리> 맛있겠다. 별게 다 있네. 아칸 좋아해? 와아아야와왜 왜그래앜 <웃음> <웃음> 컨트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렵죠? 네! 둔하다 아, 어얘좀 미끄러워 볼링 네. 치다가 또손 미끌미끌 거리면은 손 씻어야지 짜잔 화장실 와 진짜 개 더럽네 와 어쩌다 이렇게 되셨대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여기 으압! 속인가 이거는? 와압 징그러 와 플레임님 저희 어? 영상 나와요 여기 오. 영상이 아니라 거울, 거울. 근데 좌우 아, 아, 거울. 반전 거울이네. 와. 최신 기술. 대박이야. 인생 내컷 같다. <웃음> 인생 넷컷. 찰칵, 찰칵, 찰칵. 냅비마음에 드네요. 저기 아이 잠시만요. 근데 이건 상자가 아니에요. 그 버리는 상자가 아니어서. 아, 아. 아, 그래요? 잘, 잘, 잘. 나좀 <웃음> 아, 거비그 버리는 상자는 여기 따로 있어요. 이리 와 보실래요? 없는 게 되게 둔지 둔지 같네. 엉어 주춤. 좀 약간 똥산 것처럼. <웃음>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아하. 우와! 졸라 느려. 우 와우! 아이 상자 나오는 속도 무슨 일이야? 어 원래 더 빨라요? 아 이거보다 한 5배정도 빨리 나와요 하하하 <웃음> 완전 완전 느려 와어자가 거기에다가 쓰레기, 쓰레기 담으시면 왜 뭐하세요 가자 쓰레기 담으러음 많이 아침부러. 담아가야겠다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개물 같은 알, 같은 알 같은데요 색깔? 아 알인가? 알 하나 아, 담았더니 꽉 찼다 야자 버리러 가자 이게 이동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쉬프트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웃음>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 응? <웃음> 안 돼! 터졌어. 어? 알이 터졌다고? 네. 뭐뭐 뭐 했는데? 그냥 못가가 부딪혔는데 이렇게 초록색 오물 나오면서 터졌어요. 으악. 으이야. <웃음> 아, 혹시 브금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시끄러워요? 아, 아까 꺼버렸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생각보다 알아서 잘하죠? 응, 음, 응. 음. 아주 훌륭해요. 저 네, 게임 잘쓰서고 어, 어. 잠깐만. 그렇게 불호 뜨는 사람 흔하지 않은데. <웃음> 어, 잠깐만. 진심이세요? 어, 아, 그럼 보면 잘하는 거 아닌가? 와! 뭐야! 그 정도로 감동받을 정도야, 그게? 어머, <웃음> 님요. 저도 최근에 합파. 핫바... 어! 아! 아! 아! 아! 괜 자. <웃음> 다시 하면 되지. 바로, 그럼 나 어제나 뭘? 그렇지. 오 어, 이제 좀 잘하네 빠는 것도. 그렇죠. 아, 어, 어, 깸잘스요깸잘스란 <웃음> <깸잘수라는 웃음>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 <웃음> 칭찬해주는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아 이, 유부남한테 관심이 좀 생겨버린 거예요? 어? 어? 응. 음, 어. 그런 관심이 아니고, <웃음> 인간적인 간심 인간적,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저한 선긋기 <웃음> 앙코 씨는 연애에 별로 관심이 네.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뭐지? 아, 그렇죠. 무관심하죠. 그 연애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이제 안 좋은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리스크가 더큰 관계지 않나. 어... 부정적인 걸 전부 다 빼고 긍정적인 것만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일단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일 음... 열심히 하는 사람. 어나 왜냐면... 그리고 또 조건 알것 같아. 어, 어떤 거요? 칭찬 많이 해주는 사람. <웃음> 칭찬 많이 하시는 사람 근데 긍 사람이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맞아 맞아 아니 캐릭터도 그렇구나. 되게 귀여우시던데 본인이 짜신 거 아니에요? 캐릭터? 그 옛날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핑카머리 양갈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옛날 캐릭터요 질, 캐릭터. 바보털 딸랑딸랑 네 맞아요 바보털을 그, 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맞아. 제 아이덴티티가 돼버렸죠? 그쵸 그쵸, 그쵸. 그거 지금도 네, 유지하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이번에 리메이크 된캐릭터도 맞아요 맞아요 아다 아, 마시는구나 그 전설의 언더부. 아하하. <웃음> 아 이거 참 부끄럽네. 그거 <웃음> 컨셉 진짜예요? <웃음> 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약간 좀 섹시한 있잖아. 이미지도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나이가 차니까 너무 귀여워. 마냥 귀여워. 엄마 하시니까 다들 어... 청개구리 신부 로다가응 아니야? 나도 할수 있어. 나도 언더부 할 거야. 응, 아니야. 나도 섹시해. 근데들이 <웃음> <웃음> <웃음> 뭐라고 하고 난 섹시해. 응 아니야? 안 무섭네. 아 어, 어, 뭐야. 안돼얘왜 이래? 으, 괜찮으세요? 물통이 그랬어요? 어, 물통이 이상한데요? 이거 물통 맞아? 물통이 안 빨려! 어? 뭐지? 좀 버그 걸렸나? 오잉 어 물이 안 아파져요! 뭐야 이거? <웃음> 어? <웃음> 우와 마술이다 마술! 야나 이런거 처음 봐! <웃음> <웃음> 네, 청소하면서 또 신기한 걸 보네. <웃음> 이제 더 이상 신기한 거 없겠지 했는데 와. 아 이거 내가 와서 그런가 보네. 맞네. 그러에 저랑 같이 만나어요 특별한 하셔야겠어요. 게스트에 어울리는 특별한 이벤트. 아 얼마나 <웃음> 싸우시는 거예요? <웃음> 어, 진짜 알차게 채워 놓으시네내 대를 <웃음> 이을 <웃음> 청소신이 <웃음> 등장했다. 아, 야 근데 이거 못 간다. 할수 있어요. 아아아아 아, 아. 아, 점프 아. 네. 살짝. 적당히 담아야 되는구나 비세라클리너 분 어쩌다가 하게 된 거예요? 오 근데 비세라도 그냥 제가 종게임 스트리머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심심하다 이거 해보자 하고 했는데 조였어도 잘나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진짜 뭐 음. 별거 없는데 제가 청소하면서 이렇게 토크를 나누는 게 되게 좋았나봐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게 관전 포인트 음. 편안한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틀어놓고 이것저것 할수 있는 음. 우리 시청자분들도 적극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틀어놓고 딴 짓한 거그기아 뭔가 화이트 노이즈로 쓰는.. 노이즈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 화이트 노이즈는 좋은 얘기지 아왜 이렇게 아, 뭔가 아이저. 발언 아이저. 하나하나에 아이저. 다 아이저. 이렇게 아이저. 논란을 <웃음> 걱정하는 거예요 <웃음> 괜찮아 그냥 막 이랬... 말해 조금 어, 이제 막말합니다. 어... 응? 어... 그렇게 너무 막말하지 어. 말고. <웃음> 아, 아, 아, 아, 아. <웃음> 자, 이제 여기는 얼추 청소가 네. 끝난 것 같고 우리 재밌는 네. 거 하나 하자. 어 좋아요. 여기가 제어실인데요. 뭐, 불 살... 조명 우와! 같은 거 조절할 수 있어요. 따따단따 여기 또 화면이 있다. 그래서 깜짝 이벤트 같은 거할 때. 그리고 여기 Gravity. 자, 점프. 야 덩크! 우와! 볼링을 덩크로 하는 사람이 있다? <웃음> 아, 근데 이게 중력을 왜왜껐냐면저 어? 청소할 곳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위에 시체 있어요. <웃음> 와, 청소하세요. 아, 어? 아 어제 괜찮으세요? 운동을 하루 종일 했더니 네네. 몸이 지뿌둥해가지고아 뭐, 헬스하세요? 그냥 아, 가끔 가요, 가끔. 가끔. 음, 이거 어, 세좀 어? 하셨나요? 세지? 표현이 왜 그래? 아우! 뭐야, 뭐야? 왜 이래? 뒤에서 누가 나 밀었어. 아, 이거 태우고 올 테니까 안으로 들어가셔서 저 화장실 청소하고 계세요. 네. 어? 들어와요. 어, 아, 아, 서로 기다리고 있어. 아, <웃음> <웃음> 서로 지나가라고 서로 기다리고 있었어. 운동 좋아해요? 아, 저 운동 별로 no. 안아하는것 같아요. <웃음> 음, <웃음> 그래 보여요. <웃음> <좋아하는 웃음> <줄 알았거든요. 웃음> 아, 도대도저 어릴 때공도도 했답니다요. 대박이죠다 아, 진짜? 대화도 나갔어요. 허어, <웃음> 진짜? 어머, 개주도 뛰고 그러니까 운동 되게 잘했는데 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사람이. 어, 어. 무슨 소리예요? <웃음> 앙코씨는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어? 물어봐도 되나요? 플레이냐 알고 있죠? 어 아니요 저잘 몰라요 어 진짜요? 아담마신가 저는... 캐릭터처럼? 네저 키가 작아요 150이 안 돼요 150이 와 진짜? 어 그래서 엄청 놀림 받았어요 방송에서 아 어, 근데 사람들이 작다고 하면은 뭐 버스 손잡이 안 받죠 뭐 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 어, 어. 다 닫고요 다 다? <웃음> 네 억울합니다 다 닫고요 그렇구나 네아1 5 0 안 되는데, 다 알아요? 놀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웃음> 정말 순수하게 그냥 질문이었어요. 아, 저 놀리는 줄 알고. 나, 나 정말 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차라리 에이, 놀리는 네, 게 나았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웃음> 저는 키큰 분들이. 트렌치 코트를 딱 가을에 딱 입는 게 너무 멋있어요. 제 로망이었는데 키가 안 크더라고요. 음 아시오. 아 <웃음> <웃음> 자 날까? 이제 이 초록색 아, 상자를 여기로 옮기시면 돼요. 여기, 여기? 이 초록색 아, 테두리 아, 보이시죠? 어허. 여기에다가 전부 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안코시 아, 받아요. 네 알, 알겠어요. 불포장! 던지시게! 날래 날래 어? 던지시게! <웃음> 날래 날래 <웃음> 어저 궁금한 거 있어요 오! 드디어 우리 아코씨가 나한테 궁금한 게 생겼대요 뭐..뭐예요 <웃음> 아 첫인상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1대1로 대화해봤는데 어때요? 초딩상? 이랑 어, 어, 어, 어, 얘기를 어. 나눴을 때의 그 변화? 아네 어, 근데 저는 달라진 거는 거의 없는 거 같아요 그냥 이제 어? 방송을 왜요? 같이 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고 같이 방송을 해봤는데 정말 예상대로 음. 예상대로의 어, 사람 신기하다 플레이님 초딩상 궁금하세요? 오네 어, 궁금하다! 완전 궁금해! 제가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뭔가 처음에 무뚝뚝하신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요? 네, 무심해 보이고 덤덤해 보이고 무뚝뚝해 보였는데. 뭔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어, 이 사람 따뜻할지도? 아, 아 사람, 이 사람 따뜻할지도라니이 사람 따뜻할지도? 따뜻할지도? <웃음> <이> 사람, <웃음> 음. Right! <웃음> 아, 미안해요. 그럼 따뜻해도 어, 괜찮아. 어? 아. 이건 레이저 총이라는 건데요. 이게 왜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 어디 맥브루거도 무거워 낙제무 같은 거? <웃음>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런 거았어 되게 똑똑하다. 자, 여기 집어. 아, 집어. 자, 이거 보여요? 총을. 그래.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스톱. 루루, 지... 미, 아니, 아, 내가 봤어. 그거 많이 찢었나? 네. 자, 정확하게 조준을 하고, 이 늘러붙은 곳을 겨냥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한, 한 2초? 됐어! 완벽해! 너무 잘했어! 야! 인생도 꽃찍고 흐하하하하, <웃음> 귀여워. <웃음> 인증샷, 인증샷. 자, 이제 청소가 얼추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게 있어요. 어떤 거죠? 자, 3번 누르세요. 3번. 이제 이걸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 우클릭 누르고 여기로 와보세요. 우, 우클릭. 아, 우클릭은 오른쪽. 헉? 저 혹시 어, 우클릭이. 뭐야, 뭐야. <웃음> 어? 자, 이 중에 쓰레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 미쳐 날뛰고 있죠? 어, 그런데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쓰레기가 뭐 같아요? 이, 이 머리카락 같은 거. 그건 요. 대걸레고. 그렇네, 뭐지? 아. 모르겠어요. 아! <웃음> 막둥이. 야, 눈치를 막둥이. 언제 막둥이. 차리는 거야, 도대체? <웃음> 아. <웃음> 뭔가 이상할 정도로 많이 튀는데? 아, 왜? 여기 와봐요. 이거? 우클릭 눌러봐요. 아내 생에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거 처음 봤어. 야, 이거. <웃음> 과자 파는 곳인 줄 알았는데, 다 쓰레기 봉투예요, 이거. 와! 상자가 볼게요. 팟이다팟아 잭팟. 뭔가 음. 친구들이랑 볼링장 가서 진짜 볼링도 셸퍼 치고 매점에서 마시는 것도 사먹고 그러고 싶다. 어 가세요 못하고 있나요? 전 친구가 없어요. 어, 그, 그, 그, 그, 그, 그, 래요 막 다른 스트리머 분들이랑 진짜...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나들을 엄청 가리긴 하는데 음, 음. 실제로 여러 번 보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세번 정도 만나면 잘놀수 있어요. 어, 그럼 저랑도 합방을 한세번 정도 더 하면은 이제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응? 어. 어. 지스타 오세요? 아, 네, 저 지스타 가요. 어, 저도 가요, 저도. 오, 그래요? 거기서 기회 되면 한번 악수를 나눠보시겠어요? 왜 에? 말투가 또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너? 아, <웃음> 마 <웃음> <웃음> 어, 상상만 해도 되게 막 붓나봐, <웃음> <군나> 몸이. <웃음> 인사 나눠요. 아, 뭐 제가... 같이 밥한끼 네.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인사 아, 나누고 아, 악수 파... 한번 하고, 빠이빠이. 아, 그건 아니고 메로나 사드릴까요? 메로나? <웃음> <웃음> 어? 이 쓰레기 통 자체가 쓰레기인 것 같아요 하나씩 집자! 버려! 버려 버려~~~ 오야 미친 여기 안에 폭탄 들어있었네 와 큰일 날뻔 했다 어려 아 <웃음> 어, 내가 아까 넣어놨다 이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넣었으면은 와 <웃음> 암살 시도 실패. 뭔 말? 어? <웃음> I am mamam. 아, 앙코시와의 좋은 시간이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자, 이리 와보시죠. 아, 여기가 아신대요? 바로 필요한 물품들을 대여받을 수 있는 곳인데요. 이 구급 응급 키트 이거를 네. 가지고 이렇게 생긴 곳에 이렇게 넣고 받아주시면 돼요. 몇개더 있습니다. 저기 있다. 저기. 여기. 저기, 여기 여기 기둥 아, 뒤에. 어. 한번 꼬 잡아. 어? 자. 잘꼬 잡아. 어? 다시 다시 어, 화이팅할수 있어? 그렇지. 오케이. 그거 딱 닫는 거지. 나이스. 야, 야. 내가 한 명을 살렸다. 스 아까 그렇게 더러웠던 볼링장. 우리 앙코시랑 오붓하게 청소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퇴근하죠? 이게 퇴근기계거든요 네! 이제 액티브 누르고 두번째거 클릭하시면 퇴근됩니다 액티브? 아! 아! 우리 오늘내로 퇴근할 수 있는거죠? 어, 나이스 아하하하. 결과는! 오. 좋아! 오, 뭐, 익셉셔널! 좋아. 101%! 와! 정말 우와, 가까스로 아, 100%가 넘었다 어땠어요 오늘 저랑 같이 청소한거 아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한개 더 어? 하고싶은데 참을게요 그정도로 아, 열정이 있단 말이야? 아, 성미에 너무 맞아요 그러면 이거 좋다. 말고 다음에 다른 청소게임도 한번 같이 해보시지 않을래요? 와, 어, 완전 좋아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문 누르고 나가시면은 이제 진짜 퇴근입니다 어? 좀 아쉬운데? 아쉬우면 다음에 또 불러달라 오케이! 다음에 또 봐요 네요 자 이렇게 앙코 씨와 같이 플레이한 비세라 클린업 디테 일 오늘도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박수. 물개 박수. <웃음> 앙코씨 오늘 되게 어색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잘 청소 아 같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덕분입니다. 편하게 해주셔서 마음을 많이 놓았어요. 앞으로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죠. 좋아요. 자, 안녕. 안녕. 이제 자러 가나요?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지금 코로나에 아? 걸려가지고 에? 3일째 이거든요 뭘 몰랐죠? 어나 전혀 몰랐어 야 에이? 3일 차면은 <웃음> 지금 한참 아플 때아니야아 <웃음> 그만큼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플레이징. 아니 미치 아... 그래 갑방 잘 나왔죠? 그 누구도 코로나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 <웃음> <웃음> 아.